남편이 마,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옛날에는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비출뿐이에요 그러구나 있는 그대로 아, 들어왔구나 얼굴이 약간 얼겄구나 말을 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떨어져 자는구나 씻지도 않고 먼지 잔뜩 묻혀가지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. 구나, 개지 감사만 하면 행복해진다 <웃음> 보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, 들어왔구나 늦게 들어왔어 이건 판단이에요, 판단 판단이니까 늦게 들어왔어 이거는 판단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구나, 왔구나, 누웠구나, 자는구나 그런데도 막 불같이 화가 나면 그 뒤에 개지를 붙여보라는 거예요 에휴, 그럴 수도 있겠지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회사에서 막 상처받은 뭔가가 있어서 저렇, 저렇겠지 오히려 내가 더 안아줘야 되겠지 저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지 나한테 말 못하는 그게 있겠지 막 더럽게 들어오면 은 집이 또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중독 아닌데 깨끗하면, 은 너무 깨끗하면 큰일 나요 집이 좀 적당히 지저분해야 돼요 그니까 세균 연구하 학자들이 세균을 직접 눈으로 보다 보니까 더러운 걸 직접 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이게 두려워서 막 세균을 연구하 학자들이 막 그냥 매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 씻는답니다 노릇 계속 씻다가 이게 오히려 병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씻는 게 좋은 것이냐 막 적당히 더러운 게 좋아요 사실은 저 인도 뭐 티말라에 가보면 애기들이 코에 이렇게 코, 코, 콧물을 달고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한 20대 후반, 20대쯤 된다큰 애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며칠묻 붙은 것 같은 콧물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? 이렇게 물어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목욕을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하고 세수도 잘안 하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조금만 뭐 묻어도 막 씻는 게 이게 진짜 깨끗한 것이냐 물론 이이 이 도시에서 사는 삶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겠죠 도시는 에 자연 그대로의 먼지가 아니라 그냥 인위적인 게 많으니까 또 인위적인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씻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뭐 지금 이게 또 맞을 수 있고요 그죠? 근데 이제 자연에서 사는 사람은 뭐 굳이 뭐안 해도 저도 히말라야 올라갈 때 물이 없어서 못 씻으니까 한 2주를 맨날 땀은 흘리는데, 맨날 걷는데 이 줄을 못 씻어 받,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너무 좋더라고요 <웃음> 아 이게 살만하구나 이게 나쁜 거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 옮겨질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나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죽어다 깨어나도 알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남편과 부부가 둘이 같이 30년, 50년을 살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뭐 화성에서 온 남편, 여자, 무슨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? 그게 맞아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, 전혀 다른 세계를 이 사람이 사는 우주와 이 사람이 사는 우주는 전혀 다른 우주예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죽었다 깨라도 알수 없어요. 모를 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.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. 이건, 이건 이제 그냥 분별의 명상법이죠. 그냥, 그냥 어, 이게 뭐 근원적인 치유법은 아니고 그러고 그냥 감사한다는 거예요. 아휴, 밖에 나가길거리에 쓰러져 자다가 차에 휙 갈리지도 않고 그래도 집에 들어와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드리냐 술이 떡이 돼서 뭐 그냥 어디 딴짓은 안하고, 그래도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냥 뭐매 순간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다,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전에 있었어요, <웃음> 그런 뭐, 뭐 것들이, 뭐 그것도 뭐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